바로 어제 이게 이게 나왔어, 이게. 바이낸스가 한국 지사를 설립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이게 우리한테 더 중요해. 왜냐? 우리 바이낸스가 짱이잖아요. 1빠 1빠. 얘네가 하는 게 지금 곧 크립토 요 크립토 이콜 바이낸스가 돼 버렸어. 바이낸스가 한국 지사를 발표한다고 해서 사실 이게 이제 핫 이슈죠. 바이낸스가 드디어 한국에 온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뭐 법인 계좌다 해가지고 아직 계좌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바이낸스가 그냥 BTC 마켓으로 오픈하는 건가? 그러면 지금이랑 별 의미가 없는데 지금도 많은 한국 사람들은 바이낸스를 BTC나 이더로 혹은 테더를 이제 구매해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굳이 한국지사를 만든 이유가 뭘까? 굳이, 굳이 한국 지사를 만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뉘앙스가 조금 이 기사는 이제 뭐 사실은 뭐 아니다, 뭐 담당자가 없다, 뭐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뭐 이렇게 약간 어영부영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에이 이것도 그냥 누가 사기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 제가 조금 찾아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과거의 과거는 아니죠. 지금 비트소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는 바이낸스의 그 마켓이 연동되면서 마켓이 연동되면서 와 비트소닉이랑 뭐 바이낸스랑 뭘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결과는 뭐였냐면 그냥 비트소닉이 바이낸스 API를 따가지고 그 마켓을 연동한 거다라고 해서 끝났어요. 이런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 급의 일로 끝날 수 있는데, 여기서 기사에서 뭘 봤냐면, 여기 한 사람 이름이 나와요. 여기. BXB 강주요 공동대표가 바이낸스 LLC의 이사로 올랐다. 경찰승님 안녕하세요. 선유님 신규 계좌가 풀릴 것 같은 느낌, 좀 느낌. 아, 그, 그런 느낌을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까? 이 사람이 뭔데 여기 나왔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바이낸스 엘레시로 BXB? 혹시 BXB 들어보신 분 있나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BXB가 뭐지 하고 검색을 딱 때렸습니다. 검색을 딱 때리니까 나온 게 뭐냐? 바로 요겁니다. 아, 자꾸 번역이 되네. KRWB.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KRWB가 뭔지 아시는 분? 없으신 겁니까? 자 없으시다면 네 써니님 정답! 원화 스테이블이에요 원화 워너스테이블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게 나온 지좀 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곳에 상장되지 않았었어요 워너스테이블 이게 워너스테이블이라고 해서 작년, 작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보시면 현재 상장되어 있는 파트너가 있는데 어, 이 워너스테이블로 제일 핫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포블릭 코블리이라고 해서 최고령 거래소 이제 거의 마지막 세대에 나왔던 거래소인데 여기서 이제 KRWB를 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와서 처음 사용했나? 그렇고 지금 뭐 인지 있는 곳은 뭐 힙빛 근데 업사이드 같은 곳은 최근에 이제 뭐 그램 그 톰프로젝트 뭐 i 이오 해가지고 유명해진 데고 여기서 이제 이런 한 여섯 군데 정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죠? 이런 곳에 사용되고 있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저기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파트너로 계신 이분이 아까 바이낸스 LA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 바이낸스는 네. 뭘로 거래를 하죠? 바이낸스는 법정화폐를 받지 않아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바이낸스는 법정화폐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1위를 찍는 이유는 바로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말이 많은 USTDD 요게 이 바이낸스 세상을 만든 제 1등 공신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BTC 마켓만 있는 해외 거래소에 비해서 좀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거래량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법정화폐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탭그 스테이블 코인을 꾸준히 늘려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근데 이번에 바이낸스 지사가 나오는데 거기 공동대표가 바로 한국 스테이블 코인이랑 연관된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바이낸스의 그 거래소의 어떤 프로세스와 딱 맞죠. 한국에서 지사를 열어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거래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없냐? 원화를 안 받아도 되죠. 계좌 문제가 사라져요. 계좌 문제가 사라지고 지금 바이낸스를 운영하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워나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두 번째 현재 USDT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제일 큰 피해를 본 데가 바로 바이낸스예요 다른 거래소보다 그렇다고 봤을 때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물론 뭐죠? True USD도 있고 USD-C도 있고 박스도 있고 이런 테더가 터졌을 때보완을할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지만 한편으론 다른 법정 앞에 스테이블 코인도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험상으로 봤을 때 한국이 뭐다? 한국이 거래량 3이죠. 지금 USD 다음에 일본 다음에 한국인데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이 USDTD에 대한 물론 100%의 해칭이 되진 않겠지만 점차 비중을 낮춰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뭐 여기서 뭐 사실이 아니다, 뭐 알수 없다, 나는 아, 모른다 하는 내용은 어 지금까지 찌라시아하고는 다르게 조금 가능성이 있고 시, 현실적으로 갈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낸스 코리안은 <웃음> 아마도 나올 것 같고요. 나오는데 핵심적인 역할은 여기 나와 있는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주축이 될것 같고 사실상 이걸 하게 되면 은 계좌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긴 하거든요. 물론 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절차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거를 정부에서 그냥 눈 감아줄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뭐 여러 거래소가 벌집 계좌다 보다 해서 되게 한그 워낙 입출금이 힘든데 이게 하나의 탈출구가 될수 있는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조금 하나의 대체제로 확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바이낸스가 하는 거고 바이낸스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커왔고 그렇게 되면 규제에 대해서 뭐 단기적으로는 피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 같아서 이 한국 지사 얘기는 물론 제가 이렇게 뇌피셜까진 아니고 아무튼 추측을 해보는데 뭐 갑자기 규제가 생겨서 이게 와이될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찌라시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바이낸스코리아가 이런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거래소를 열 확률도 꽤 높다 왜냐면 그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거래소를 운영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 UST 테더라는 주요 이제 주요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여러가지 논란이 있어서 좀더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근데 그 필요성에서 일본 시장은 조금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로 제도가 깐깐해서 힘든데 한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여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이슈도 제일 많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국 시장 진출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데드블럭이 카드 결제 아닌가요, 스테이블 코인은? 카드 결제? 카드 결제, 뭐, 해외에서 뭐, 카드 결제를 통해가지고 비트를 사기도 하, 요즘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나옴으로 인해서, 어, 규제가 당장 생겨서 많은, 이제, 뭐죠? 거래소들이 원화가 막힌다면 이쪽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요. 그 시작점은, 아무래도 바이낸스가 들어온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와 공급이 확 늘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 기사는 신빙성이 있고 기추가 지목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